안녕하세요 카우군입니다토인분하고에서 설명드렸던 호드 불러내기 편을 더욱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메토리오스 호드가 설명드리기 가장 적합하며 하무친강처럼 흐르다 캐스트 이후 나옵니다 영상 집중해주셔서 봐주시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